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함께 읍자리 네, 볼까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중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호, 좀 길죠? 음, 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이제 저희가 연주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어, 이 말씀을 여러분 운전하시든 또뭐 다른 일을 하시든 일은 하시면서라도 이불을 한번 읊조려보시면 음. 좋겠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반복해서 읊조려봅니다 옥사님 오늘 말씀은 다소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음.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축구를 하면 전반전 네. 끝나고 잠깐 쉬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팀들은 끝나고 잠깐 쉰 다음에 어 갑자기 후반전에 경기력이 약화되는 팀이 있고, 아, 맞아요. 어떤 팀은 갑자기 후반전에 전반전과 저런, 전혀 다른 네.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은 뭔가 전반과 후반의 중간 같은 그렇군요.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1년의 전후반 중간기가 지금 네, 8월이죠. 그데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지 실축지 아니하리라. 음흠. 그러니까 사실 부르심은 소명이거든요. 네. 택하심은 사명이고. 어허. 근데 힘쓰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 하셨는데 네. 이 중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 언제든지 실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 주님이 언제든지 실족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반전 너무 잘해왔어요. 음.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면 실족하게 되죠. 네.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잘한 거지. 아하. 하나님이 택해주시고 하나님 이힘 주셔서 잘한 거지. 네.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멘. 뭐이 속에 뜻이 있겠지. 어허.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네. 뭐 하나님 함량을 선을 이루겠지. 음. 그렇게 부르신과 택하심에 더 시간을 들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네. 이게 소명과 사명인데 네. 소명도 하나님이고 음. 사명도 하나님이다 아매. 내가 뭐 아, 내가 그 선택했어 내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음. 아 그건 뭐 신의 한 수였어 내가 아하. 선택했어 그러다 보면 실종하게 되죠 네. 내가 한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은혜죠 어, 또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음. 아 내가 잘했던 것 같아 음. 그러다 보면 실종하게 돼요 아하. 그건 하나의 사명이죠 그렇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래서 음. 자꾸 소명과 사명을 굳게 하는 걸더 힘써야 되는데, 네. 아, 이 기간에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음. 예를 들면, 아니면, 아, 이거 너무 못해서 정말 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꾸 그런 음. 쪽으로 가다 보면, 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잘한 것이 실족이 되고, 네. 못한 것 때문에 실족이 될수 있는데, 야. 뭐 잘하건 못하건 그걸 통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버리면 음. 잘한 것도 감사가 돼서 네. 더 잘할 수 있고 음. 못한 것도 감사가 돼서 다시 네. 힘을 낼수 있고 그래서 아이, 8월은 좀 이런 음. 일에 힘쓰면 좋겠다. 그래요. 지금 어, 심과 택하심에 좀 힘을 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네. 들어요. 여름 휴가를 맞아서 뭐 쉬러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여름 또 성경학교 또 교회 행사 준비하시는 네. 분들 많으신데 네. 아, 이 말씀을 계속 읊절해 보면서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네. 2019년 후반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잘했건 못했건 뒤에 바라보지 않고 앞을 예. 향해서 부름에 선을 찾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그 주어가 나, 내가 아니네 목사님. 그러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 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고 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음.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아멘. 부족한 것은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네. 선을 이루시겠지. 네. 내가 잘했다고 자조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남 앞에 자랑할 것은 없다. 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아, 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진짜 그 안정감이 생기고 음. 음. 또 다른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